자, 아빠 이거 장칼로 열어볼게요. 어, 박싱 시작됐습니다. 아이언이의 새 봄맞이를 위해서 옷을 사봤어요. 와우! 과연 어떤 옷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이언이 봄을 맞아서 새 옷을 한번 사봤습니다. 와우! 이렇게 많이 있어. 요 아, 많이. 많이 한번 해줘. 많이. 응. 많이 있는 거 응. 많이 많이. 응. 그렇죠. 얼마나 응. 많은 옷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자, 하나씩 하나씩 보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옷이. 응. 그렇지야. 응. 사이즈는 110에서 120으로 아빠가 골고 루사 봤어요. 짠짠짠. 앉자. 앉자. 아빠 앉아. 앉자. 자 아이영이 옷 사보셔 볼게요 자 첫번째 옷입니다 어, 자 사이즈 110 T T를 한번 사보았어요 열어볼게요 아빠가 과연 어이시 준비가 되어있는지 자 아빠가 <웃음> 아빠가 사줬습니다. 아빠가 고른 <웃음> 아빠가 고른 옷. 아빠가 고른 i 이 t 입니다 IAT. 자. 대보자, i t 아빠가 고른 i 이 t 음. 자. 원피스다. <웃음> 와, 쎄 크네. 자, 정가 29,900원. 3만원인데, 실제로 산 금액 1,900원. 오, 굉장히 잘 샀어요, 아빠가. <웃음> 아 원피스네. 이거 원피스로 입어도 되겠다. 이게 멜빵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렇네. 이게 어티였습니다. 나좋고요아이 흰색 티잘 어울리나? 아 흰색 티? 흰색 티잘 어울리는 거같나요 예뻐요. 아, 잘 <웃음> 자 다음입니다. 네. 자 이거 사이즈 맞는 것부터 사볼게요. 예. 어백식이다 자이번은 <웃음> 이거 더큰가 있는 바지 아니야? 반바지입니다 <웃음> 아 맞겠다 110이에요 <웃음> 사이즈 사이즈 어? 110에 <웃음> 반바지 자 정가 34,900원 아니 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지 35,000원인데 실제로 산 금액 2300원 <웃음> 굉장히 다 썼습니다 대보자 아이. 어, 대볼게요, 아인이. 아 그럼 대볼게요 아니아 크다 이거는 아아이가 아이가 아직 100인데 내가 1 1 0 사는데 너무 큰거잖네 내가 너무 미리 큰거샀어 <웃음> 그러게 어떡하냐 이 근데 뭐 있나? 아 근데 지금 도이올수 있을 것 같아. 허리가 맞나? 허리 맞을 것 같은데. 앉아, 앉아 봐. 아, 지금 위에를 뜯어 볼게요. 하 바지는 맞겠다. 왜? 아니 봐? 별로 초감이안 좋아? 어 알았어. 자, 그럼 지금 아니야. 띵 볼게요. 오, 이 크다. 어? 다음 거. 어 두근두근두근. 반라 한주한번 보겠습니다. 이뭘이 거야? 뭐예요 이거? 치마. 아히힙치마네요 힙한, 힙한 치마 와우 크다. 내 아이고 되겠다. <목소리> 와, 사이즈 1 완전... 1 0 정가 59,000원입니다. 아빠가 아주 손수렁을 잘못 산것 같아요. 왜 <목소리> 이렇게 안예쁘 예, 네, 중요한 거는 옷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 응. 근데 면이라서 이거... 아니, 이 110이라서 그렇 다니까... 아, 레깅스도 없네. 아, 아빠의 쇼핑, 이거 못 믿겠는데... 아빠의 쇼핑... 아... 아 아빠의 쇼핑 11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뭐, 어... 아, 자, 암가... 암... 아... 아 이거... 아니, 근데... 아니면 안 되지... 아니면 안 되지... 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아기 티... 어... 어... 어... 찍으면 되겠어요. 이거... 여. 네, 한번 대볼까요, 아이니? 아 진해 <웃음> 잘 어울려요 약간 원피스처럼 입으면 되겠다 금액? 안만가요 아쉽게도 안, 아, 안 나와있습니다 네자 아이넷 아이넷 티였습니다 자 다음 어 이거 아이가 먼저 뛰었습니다 오잘 꺼진 것 같아요 아이야 아, 체리. 어. 체리 체리티 체리티에요 아이자 체리티, 자, 체리티. <웃음> 어 이거 잘 어울리겠다 오. 자 정가 29,900원. 어. 음 진짜 3 0 0 0천 2,200원. 22 맞으세요. 됐습니다. 야, 이게 딱 맞다. 지금 버려야겠다. 자, 다음 거. 아빠 땀이 졌어. 다음 거. 아니 처음 봐. 바지다, 바지. 네, 여러분. 이번에는 바지입니다. 귀엽다, 이거. 110입니다. 어, 귀여워. 금액? 음, 안 나와있어요. 아빠가 코디를 해보면. 이렇게 이불이 예쁘다 도이 요정도컵이 킹이습니다 이렇게 하면 5천원도 안하는 금액으로 오, 세트를 받는 세트를 거예요 세트를 받았었네? 이거 귀찮다 이거 음 아주 낮았습니다 오. 잠깐 미쳤지마 음. 이거, 이거 아까 이거랑 비한데1 네. 1 0이네 정가 69,000원 이게? 심하다 네. 애기 옷은 비싸다 109,000원인데 진짜 상금에 2,500원 <웃음> 어, 어 이거 정가 7 9 9 0 0원 <웃음> 우와 뭘살길래7 9 9 0 0원이 아빠가 만들어 볼게요 와 원피스입니다 와와 진짜 대부 네. 아, 아빠가 산 옷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웃음> 어, 뭐 집업 귀여운데? 나시. 어? 어? 아니야, 나시야. 어? 어? 디즈니 나시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 자, 태가 29,900원. 이쁜지 잘 모르겠. 다음 거. 아, 거뭐 있나? 해야지. 이제 120밖에 110, 없다. 10짜리 지금 입을 거 없어. 약간 따뜻한 소재 음. 자, 자, 자, 이것은, 어, 티입니다. 긴팔 티.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다 크다 39,900원. 리얼 컴퍼니 꺼. 자, 110 사이즈. 이거, 이거 제좀 약간 따뜻한 소재예요 자, 구매가 2,500원. <웃음> 이건 맛도 또. 사이즈가, 디즈니 꺼. 디즈니 거 맞나? 이게 다 상품마다 사이즈가 근데, 이게 상품마다 맞다. 사이즈가 틀리니까. 내가 어. 좀큰게산 거라, 이거. 1 1 1이거 아니 120이네 아, 120인데 작다 이거도1 2 0도데또 작게 나왔어 <웃음> 실 구매가 2000원 <웃음> 2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이제 끝을 상에 달려가고 있어요 <웃음> 아니, 관심도 없다 <웃음> 이게 반지 꼬리 세트에 관심이 있는데 자, 이거 긴 바지 아 7부 바지 오, 오 예쁘다. 크다 하나 됐다 이쁘다 집에서 이쁘다 13개. 13개의 티반바지 원피스를 샀고요실 구매가금 36,000원 배송비 포함 36,000원에 모든걸 다 결제했습니다 아빠의 쇼핑이었습니다 아빠의 쇼핑 쨰쨰쨰쨰쨰. 아빠가 생각했을 때 성공한 제품 1위 <웃음> 성공한 제품 1위 태가 79,000원 원피스 오 맞아 맞아 이거 이뻐 이건 2,2500원입니다 샀던 음, 것 같은데 굉장히 습니다음 제일 못산거 음. 두두두두 아이 아, 탑 이거 워스트 워스트, 워스트 탑 와, 이거는 진짜 촌신럽도 가고 이건 내가 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그거 다 나갈텐데 근데 애기들은 빨아입혀야지 맛도 깔고 빨아 어, 여기도 있었네 어그 집업 집업도 지금 입어야겠다. 집... 이렇게 지금 빨아가지고 집어? 입어야겠다. 응. 날씨가 쌀쌀할 때 가디건 대수 대용해가지고. 카오 내가 지금 버리고 오세요.